양념 만들기. 볼래? 음, 생강 90g인데, 잘릴 정도로 미리 생각해. 그 다음에 마늘 그 다음에 70g. 조금 더 집어넣어서 270g 정도 하면 됩니다 나머지 양파는 9개인데 배추가 조금 큰것 같아서 양념도 조금씩 더 넣습니다 그래서 양파도 한개더 넣어서 10개를 넣어요 생강을 조금 짧게 자르고 만, 어, 양파도 좀 자릅니다 이번에 미리 좀, 조금 여유 있게 해놓은 거는 냉동실에 넣어놓고 다음에 사용할 때 냉동실에서 쓰면 됩니다. 마늘하고 생강. 조금 맛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, 그래도 없는 것보단 훨씬 맛있으니까요. 그리고 어, 믹서기를 사용할 때 편하게 위해서 자릅니다. 양파 10개 자르는 것도 시간이 좀 걸리네요. 이렇게 하고 이제부터 얘를 갑니다. 한 번에 다갈수 있는 분량이 아니기에 한꺼번에 다 하지 않고, 여러번에 나눠서 하는, 려 합니다. 한 가지 젓갈만 써도 되는데, 저는 두 가지 젓갈을 반발씩 쓰기 때문에, 어, 이거를 여러번 갈을 거를, 분량을 생각해서 넣겠습니다. 네, 한 포기당 네 숟갈, 네큰술을 쓰, 는데 음, 이게 한세번 정도 갈아야 될것 같으니까, 4구 36 숟갈을, 세번 정도 갈려면 12 숟가락을 넣으면 되겠습니다. 근데 얘는 까나리 액젓 18 숟가락, 그 다음에 멸치 액젓 18 숟가락이니까 이번에는 12 숟가락을 넣겠습니다. 어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そう 잠시 중단. 다 갈렸습니다. 다 됐죠? 좌쪽 양념통에다 옮겨 놓겠습니다. 이캔 나머지도 하겠습니다. 두 번째는 까나리 액자 여섯 숟가락. 이거 아직 안태생 거네요. 이 여섯 숟가락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아까 까나리액젓 여섯 스푼, 지금 멸치액젓 여섯 스푼. 두 번째도 다 갈렸습니다. 또 이동을 해야겠죠? 저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. 이제 나머지 다 집어넣고 음, 이제 멸치액젓 멸치액젓 12숟가락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인 양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잠시 쉬어서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잠시 끄겠습니다 이제 마늘, 생강, 양파, 멸치액젓, 까나리액젓은 다 배합이 끝났습니다 고무 주걱으로 이거를 더 깨끗이 닦아나 아, 저기, 더 아, 깨끗이 긁어야겠네요.